장성택의 숙청 보도가 처음 났을 때는 음. 외신에서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 외국에서는 김정은은 알아도 장성택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 기사별류가 떨어진다 이렇게 봤던 건데 예. 오늘 장성택의 사형 집행 소식이 전해진 뒤로 지금 외신들이 긴급 뉴스로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제부 연결해서 좀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수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해외 언론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외신들은 오늘 아침 6시 반쯤부터 장성택 부위원장의 사형 집행 소식을 긴급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AFP통신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북한 반역자 고모부 처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소식을 긴급타전했습니다 AP통신은 평양발 기사에서 조선중앙통신이 장성택을 개만도 못한 반역자로 지칭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 역시 반역자로 불리는 북한의 이인자가 처형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평양발 기사를 통해 장성택이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형됐다고 전했습니다. CNN과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도 북한의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장성택이 지난 8일 숙청된 지 나흘 만에 사형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CNN은 장성택 사형 집행을 주제로 긴급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장성택의 처형 소식을 머리기사로 처리한 BBC는 이번 숙청이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한 지 2년 만에 북한에서 일어난 가장 큰 격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과 중국도 장성택 사형 집행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일본 NHK는 북한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부로 후견인인 장성택에 대해 12일 사형 판결을 내린 뒤 즉시 사형을 집행했다고 전했습니다. n h k 는 특히 북한이 장성택 처형의 속도를 낸 것은 오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2주기에 김정은을 정점으로 하는 지도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본보기를 보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신화통신 등 북한 소식에 신중한 입장인 중국 관영매체도 오늘은 조선중앙통신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장성택 처형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